비 지금 네, 그럼 저희 이번에 준비한 곡은 비가 내리네라는 곡인데요, 고우보이스거에서 이 친구가 추천한 거예요. 신나는 걸로 하게 되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. I need to shoot it